안녕하십니까 2005동 사입니다. 오늘은 개군면 자연리에 있는 과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2층 주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매매 대상 면적은 500평입니다. 그중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 부분이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양평이나 이런 시골에 살다 보면 농지원부는 여러가지로 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협조합원이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혜택도 볼수 있고요. 나중에 농지를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지연부 발급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 의 주변과 그 토지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근처에 향리 저수지, 큰 저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군 시내에 가는 2차선이거리를 그 재보면요. 한 180m 도로상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에 지나가고 있어서 진출입이나 뭐 차량 이동이 상당히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 진입부는 요건 단독 소유라서 뭐 차대기도 아주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고압선이 그 직선거리로 한 150m 정도 동북측으로 있는데요. 요거는 시야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매매 대상 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 매매 대상 토지는 총 도로 부분하고 주택 부분하고, 이 작은 필지, 단독 필지하고, 이 넓은 땅을 분할해서 매매 대상, 매매를 하는 물건입니다. 총 토지 면적이 1,652평방미터, 즉, 500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 지금 재는 부분하고, 이 밑에 작은 필지를 포함해서 농지 부분이 1,042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부 발급이 가능하다는 게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원과 그 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 실사용 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연부 발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뭐 전답으로 이루어져서 조용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부분이 농지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토지의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현상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가 대지, 전, 닭, 도로 이렇게 총 지목은 4개의 필지를 매매하는 것이고요. 지금 농민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단독주택 신축에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 집은 농가주택으로 신축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집의 개괄적인 외부 보여질 텐데요. 이게 지금 진입로 쪽에서 보면은 북향이 나오는데 여기 베란다 쪽으로 보면 반대쪽이라서 남향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에서 1층을 보시면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이 주차 라인 그려진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 보면 면적이 1층 면적이 13평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여기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실제로 농가 농가 주택에는 상당히 활용성이 좋은 이런 공간입니다. 이게 아주 나중에 보시면 이거 아주 잘 이거 잘 만들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 저쪽에 저기 그 안쪽으로 보시면 싱크대 그 뒤쪽이 그옷그 아궁이 불을 때서 사용하는 온돌방으로 꾸며놓으신 방입니다. 이것도 아주 신의 한세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에 대한 개괄적인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560평방미터 170평에 지으신 주택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독주택,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지은 집이고요. 연면적 136평방미터, 즉 41평이 총건축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고요. 이 집은 농가주택으로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허가를 넣어서 2017년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1층 면적은 13평이고 2층은 28평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대지는 평당 36만 3천원이고요. 주택은 21년 기준으로 1억 8천 4백이 잡혀 있습니다. 홍지에서 찍은 영상 보시면서 이번에는 이 집의 기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지하수를 사용하시고요. 정화조 연결돼 있고 정화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개군 시내 같은 경우는 차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원덕 전철역인데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전철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손님 한번 모시고 왔을 때이 나무에 매실도 있었고 자두도 있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다 따셨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뭐 주렁주렁 꽃사과 같은 거 달려 있고요. 과수원 용도라서 과실수가 무지 많습니다. 자두나무, 뭐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그냥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요번엔 자두나무 열매가 없어갖고 못따 먹고 왔네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별도로 있으셔가지고 안에다가 고추나 이런 작물을 심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도 많아요. 이 집은 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요 아까 보시는 여기 이제 1층 전면부하고 2층 렉산으로 한 2층 건물 보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쪽이 남양이라서 해가 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은 다용도실하고 13평 정도 되는 온돌방이 있고요. 이 정자 같은 것은 그냥 별도로 만드신 것 같아요. 과수원으로 잠깐 나눠 들어보겠는데 여기 자두나무 많았었거든요. 자두 많이 했었거든요. 안쪽에 이제 사과나무 지금 보시, 사과 이분이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정도 오시는데 관리를 상당히 잘하셨었더라고요 아주. 뭐 잡초 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를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사실 저 친구네 매형입니다 근데 이제 사정상 이 집을 팔기로 하셨더라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이 상당히 넓어요. 직접 뭐 파실 생각 없이 지으신 집이라서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구조나 이런 게 설계를 하셨고, 뭐 설치도 이분이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설치도 뭐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과수원 쪽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2층에 그 베란다 쪽인데 맥산으로 비마, 비가림을 마비 하셔가지고 뭐 거의 썬음식이죠 여기서 뭐 이제 고추 말리는 거나 이런거 농작물 말리는 거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이,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집을 제가 농가주택에서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분이 좀그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방은 제가 최대한 찍는 걸좀 자제했습니다. 이 측은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전용이 28평이고요. 방 3개, 욕실 3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 보시겠지만 그, 편백나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기 거실 벽체 같은 경우도 편백이고, 방은 천정 같은, 천정을 편백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도 짱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 있고요. 욕실. 안에 보시면 방이, 천정이 편백나무입니다.